이 사울은 참 구속 역사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원 받는 그 방식도 특별하지만, 그가, 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제 부름을 받아서 쓰였는가. 그런 것도 사실은 다 특별합니다. <웃음> 구속 역사 안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쓰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 사울의 부르심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이 사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 그 내면에 이제 우리가 사울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외형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울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는 없다. 사울은 특별한 케이스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아주 획시기적인 그 기독교 역사의 시기에 부르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더 접근하기 어려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히브리주의도 잘 알고, 헬라의 사상도 잘 아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이 이제, 거기, 그 사역에 적합한 거죠, 사실. 아무튼, 뭐, 주님은, 이 담에색에서 이 사울을 부르셨지만, 그, 그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또, 또 영원 전부터 주님의 어떠하심,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 주님 회심 이전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그 섭리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회심 이전에는 이제 흙이고, 회심 이후에는 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게 사실,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나오게 된 사람들의 과거의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사실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부정적이고, 어, 이 죄된 것들은 우리,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고, 이제 그 외에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섭리하신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은 총적으로 섭리하신 것들은, 다 주님 나라 안에서 그 은사와 직임과 관련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무튼, 그, 이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사울이 대단한 그런 인물인데,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 상, 상황이 어땠는가, <웃음> 우리가 잘, 그래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가장 가까이는 스테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테반이 죽을 때 증인 역할을 했어요. 가편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가 공회의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 <웃음> 그, 증인, 증인을 쓸 때, 그렇게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그 청년이라는 표현의 말이 보통, 당시 그 용어로는 24세에서 40세 사이의 인물, 그 보통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한, 뭐 대충 추정하기는 30대 초반,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바니 어, 그 <웃음> 순교한 시기가 주후 약 32년 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어, 그가 이제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될 되겠는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서기 어, 서기의 그 연대가 저의 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32년에 청년 그 사울이었으니까 한 30대 초반 그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담에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시기가 약한 학자마다 좀 다른데 30대 중반 정도 봐요. <웃음> 그, 그, 그 이제 삼십 대초 중반 그 사이로 보는데 <웃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그 사상적으로나 뭐뭐그 모든 인품으로나 다 덕성적으로나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섰을 그런. 그런 인물이죠. <웃음> 예. 그가 이제 유대교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고 이제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웃음> 그러니까 지나치게 유대교를 30대 중반 이전에 믿기 k 위해서는 사실은 그 보통 그 경건한 유대인의 자식들은 5세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뭐 12세 정도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다 들여서 그뭐 쓰임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섯 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 전통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세워진 그 율법의 체계들, 율법 주석서들이나 율법 해설서들이나 율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뭐, 탈모드 미시나, 뭐, 개마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서 있게.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주 유대인들 교육을 요새도 그렇지만 철저히 이게 이제 1대1 식으로 붙어가지고 토론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그, 그 정리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엄하게 받았으니까 굉장히 저기 아주 엄격하게 이게 무장된 유대교인이라고 봐야죠. 내 메시아고는 약간 다른. 메시아는 <웃음> 그 유대교에 있어서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고 했는데 아무튼 그냥 그 유대교에 속해 가지고 아주 열,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인물 과 아주 똘똘 유대교로 아주 뭉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다 이전에 그, 좋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이제 통째로, 그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도 통째로 버린 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지향하고 목, 목적하는 것들을 다 버린 거죠. 유대교의 그, 그 신학 방식을 다 버리, 버린 거예요. 그리토를 만나고. <웃음> <웃음> 그런, 얼마나 그 열심을 냈으면, 이제 유대교 중에서도 이제 그 분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SNF라든가, 뭐 사두계파라든가, 또 바리세파들이 있는데, 이 바리세파,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고 그랬죠? 아, 아,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정통 그냥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웃음> 그런데 지금 스테반이 죽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자꾸 그 사이에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못 견딘 거예요. 못견어서 그, 누구에게까지, 사실 사두계인들하고 바리제인들은 앙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캠벨 몰간 선생님, 그, 목사는 그, 그것도 이제 지적을 해놨더만요, 보니까. 그, 이제, 가서, 굽히고도, 굽히고서라도, 그, 허가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피박하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열심,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물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웃음> 주님을 만나는 내용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그 철저히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기독교 교회 지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 지도를 받아서 그 눈도 보, 보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담에색,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담에색에서 그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동안 보내는 시기가 있고, 올라와서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다시 고향으로 가서 한 10년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년 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3년 보내고, 단 10년 보내고 했으면, 그러니까 뭐 주후 이제 40 40년대 중반 중반에 이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초빙을 하잖아요. 고향에 있던 바울을, <웃음> 그러니까. 그, 고 시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렇고, 그렇게 돼서 1차 전도여행이 44년, 5년, 고, 5간에 이제, 돼가지고, 48년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2차 전도여행은 이제, 51년에서 53년. 3차 전도여행은 그 이후에 이제, 58년, 54년에서 5십 7년 정도 되는데, 8년 정도, 사실, 그, 그,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혀서, 간복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로마에 호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서 또,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이 있었죠. 61년에서 한 63년 사이. 그러고 이제 풀려나서, 음, 또, 저 서바나 지역, 그쪽, 뭐, 저 마게도냐, 이쪽, 이쪽 지역을 어 선교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잡혀가지고, 이제 67년 정도에 잡혀가지고, 죽게 돼요. <웃음>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이제 에베소서나 저 콜로세서, 빌레몬서 그런 것들 옥중 서신을 썼고요. <웃음> 그 전에 이제 뭐 고린도에서. 어 로마서도 쓰고 또뭐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을 때는 뭐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 을 썼는데 <웃음> 아무튼 아, 그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 장성과 함께 장성하면서 이방 교회를 향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44년서부터 쭉 이제 그 이방 전도여행을 하면서 음그 킬로수로 생각하면 한2만키로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뭐 엄청난 거리죠. 그뭐3차 그 전도여행을 할좀그좀 다녀간 길이가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가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웃음> 자신의, 그,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다 했던 거죠. 어떤, 그러니까, 뭐,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공식적으로는 열세 권을 쓴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그 에베소서, 그 콜로세서, 또 빌레몬서, 그 다음 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렇게 열세 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하면 뭐 열네 권이 됩니 그러니까 절반 정도. 신약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저술 활동에도 아주 열심히 했고, 그냥 이 사람 말로만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한게 아니고, 그 교회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말씀,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필요한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그게 이제 정경이 된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런 의미인. 그의 삶을 보면, 그, 이제 평탄한 삶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평탄한 삶이 없었어요. 뭐, 뭐 이제 그의 고백에 나타나지만, 뭐, 동족의 위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짐승의 위험, 여러, 뭐, 질병의 위험, 거기에 완전히 다 노출되가지고, 그 1세기 그때에는 말이죠. 평균 사람의 그 연령이 저 평균 수명이 그 40도 안 됐을 때입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꽤 장수한 인물이에요. 인모, 인물로는 60대 중반 이후에까지 이제 최최 소환으로 잡아도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그렇게 사약을 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그 고생을 하고, 뭐, 눈도 별로 안 좋지, 그 건강도 별로 안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받은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 담에색에서 만난 그,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그 아주 깊게 인식을 한 거죠. 그 구속사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의 가치와 영광을 알아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로운 시기가 거의 외형적으로는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동족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동족들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조했다. 자신이 뭐그리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예? 종족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는. 그리고 늘뭐 이방 전도를 위해서 나갔어도 먼저 간 곳은 유대회당들을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위치, 뭐, 로마서에 그게 잘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위치 저들이 얼마나 더 특, 특별한 특혜를 받았는가 근데 그걸 저버렸그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다 해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장본이라고 저주하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들을 향 애틋한 마음이 있어 그렇게 먼저 뽑힘을 받아서 그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그렇게 허비한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릇된 유대주의 가운데 있었고요, 변질된 헬라주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다 이해하게 되고 히브리인들도 이해하게 돼서 그,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인 거예요. <웃음> 뭐 이제 육십대 중반 네로에 의해서 이제 뭐 네로가 왜 로마가 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을 정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둘러 씌워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그 그 와중에 이제 바울도 잡혀서 이제 죽은 거죠. 비참하게 외형으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조금도 굽히거나 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통, 사도의 계보에 들어있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의 그런 단단한 그런 그런 신학과 그 덕이 있었던 그런 존재다. 음. 그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이게 큰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울아 사울아 했는데 이제 13장에 가서 서기호 바울 그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이후에는 이제 바울로 불리거든요. 근데 그럼 사울이라는 원래 저희 그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뛰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일대 이스라엘의 일대 왕.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제 김홍준 목사님은 큰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뭐 구하다 뭐 그런 의미도 또 들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영어로는 리, 리틀이에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작은 자. 이게 그러니까 그뭐 이름이 월뭐 이제 이름을 그때 뭐 저기 박봉거다 아니고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고 히브리식으로는 그렇게 불렀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요. 아무튼 그 이제 의미 있게 부른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사오라, 사오라 부른 것도 의미있게 부른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가 피박하는 나는 내가 피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제, 뒷부분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더 저, 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나사렛에 가서, 에베에 갔다가 올라와서 거기 가서 사시잖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그, 네제르라는 그런 그 히브리 말인데, <웃음> 그, 그, 그, 이제,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가지 왜 가지라는 게 우리 먹는 가지가 아니고 나무 가지 <웃음> 나무 가지 이사야서 1 1장1절에 이새 뿌리에서 뭐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그 내재리라는 뜻인데 그게 나사를 하고 연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메시아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요. 단순히 예수님은, 그 저희 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밀시아. 그니까 나사렛에 가서 살아 살았는 게 그냥 그냥 아 조금만 동네에 가서 지금은 저기 뭐 원래 옛날에는 가나보다 지금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더 커졌어요. 예수님이 탄생 살았던 지역이라서 그그 그, 그, 그, 그, 거기 뭐 기, 기념 그런 시설들도 많고 굉장히 더 커졌어요. 아무튼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그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웃음> 그가 이제 어떻게 만나서 언제쯤 만나서 언제 죽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개괄적으로 봤어요. 이제. <웃음> 본문을 또 개괄해서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인물인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는 전후의 그런 배경에서 여기 사울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서 그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사울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3절, 4절에 나왔고, 그가 주권적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5절 상반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울에게 당신을 어떻게 게시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5절 하반절, 이제, 사울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6절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외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제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도록 합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그의 상태가 아주 그 유대교 사상의 최 절정의 그 꼭대기에 가 있었던 거죠.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포악함이 아주 그게 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이제. 죽여서라도 유대교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는데, 이제 그걸 더 이제 기승을 부려서, 여기저기에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쫓아가서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교파그 사람, 기분 앞을 평소에는 그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반대 관계에 있지만 가서 그냥 그 공문을 받는거죠. 받아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거죠. 죄악의 속성이 이렇게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짐작건대 스테반의 죽음에서 가속이 붙은 일을 계속해서 그 강,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칼비는 등등하여라는 표현에 대해, 저가 굶주린 야수와 같이 아주 미쳐날 뛰였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 해석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의 이전 상태에 대해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여 폭행자, 폭행자라는 말이죠. 도리어 공유를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웃음> <웃음> 예, 그냥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믿는 자를 구원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수 믿는 자의 그 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회심이 회심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다 우리랑 똑같진 않지만 상황 상 저. 신학적으로, 상태적으로, 는 본질적인 상태로는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착하게 행동하다가 믿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그 주님을 진짜 알기 전에는 진짜 주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했던 위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했던 핍박자예요. 모든 폭력적인 행동을 써서 그직권을 남용한 악랄한 그런 존재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괜히 죄인 중에 교수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자신이 그래, 그렇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존재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사실 주님 알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깊이를 알아야 은혜의 그 높이도 아는 거예요. <웃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했고 계시의 본의와 실체 안에 <웃음> 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의를 의지해서 아상을 자랑하려고 했던 존재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다 이용물로 쓰는 거죠. 자기가 종교를 취하는, 유대교를 취한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종교인이었죠.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바뀌, 바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사람이 성신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포악한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 처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걸다 이기고 누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하나는 그냥 뭐다 수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죽음도 수용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수용하고, 또이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수용하고, 나를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꺼이 그냥 할수없이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이 세상 골드복이 싫다고 이제 산이나 좀뭐 뭐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뭐 지금 프로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상처 받아가지고 다 자연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세 가지 방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을, 이제, 이제, 누르고, 이제, 진압해가지고, 세상 위에 오뚝 서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사월은, 예수 믿기 전에 사월은, 그첫 번째, 그러게, 분노에 찬, 아주 야수와 같은, 그런, <웃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그,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용하고 사람 사람도 그좀 낮게 보일 수 보인다 할지라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다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자식이에요. 뭐이 세상은 나나이 세상 진짜 더러워서 못 본다고 나 산에 가서 혼자 산다고 혼자 돛 닦고 산다고 해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성신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 아무튼 이 저기 사울은 그 아주 아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 이게 그 악이라는 게더 기술을 부리잖아요. 그뭐 사람이 이제 조폭이 돼가지고 뭐 아주 조폭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는 그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죠. 이제 점점 악을 배워가지고 감옥도 왔다갔다하면서 그걸 기술도 배우고. 그 악한 지혜도 배워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네? 갈수록 이제 그저 심화된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의 부르심이 이루어졌고 변화된 그런 내용이 뒤따르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실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이제 뭐 철학이나 뭐 종교나 또뭐 심리학,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무시, 무시해버리거나, 예? 아니면 더, 더 올라서거나, 아니면 피해버리거든요. 그세 가지예요. 심리, 심리적으로 내가 해결단, 내 성향이 회피적인 성향이 있으면 산으로 가는 거고, 내 성향이 그냥 모든 걸 눌러서 내가 나를 그 자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들 못 견디면 그 사람보다 더 올라서는 거죠. 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아무튼 이게 사울은 그런 아주 분노 그런 다 최고의 나르시시스트가 될 자기애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데 그를 찾아오신 거죠. 사람으로부터서는 더 이상, 그, 뭐,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 그리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착하게 살거든요. 근데 이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그 착하게, 착한 게안 보이는 거예요. 죄된 시각으로. 다, 그 착한 사람들을 가서 죽이려고 한, 하는, 하 거. 살기가 등등한 게 얼마나 그 못된 겁니까, 사실은. 사람 같으면 진짜 그 테러리스트가 되든가 아니면, 아, 그 사람 없는 대로 피해버리든가. 아니면, 할수 없지, 뭐, 그냥 그 안에 적응, 적응하고 살든가 할 텐데. 그런 존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다 손, 놔야 될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를. 실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걸 생각해 하며 더 나아가 그런 부르심에 나온 자들은 자신의 어떤 의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괜찮아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괜찮아서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건 저, 개혁교회로 오면 안 되고, 저기, 알미, 아르미니우스 주의 교회로 가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그거 인정해주는 대로 가요. 아무튼,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인물에게 찾아오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기세를 가지고, 이런 기세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담에색에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는데, 한 회당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 담에색에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까닭은 마치 기독교를, 그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무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거죠. 혼자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 속이 그냥 부글부글 그 폭발지경이면 이런 상태가 됩니까? 보통 전쟁의 상태에서라도 남녀에 대한 구별을 해서 적당히 처리하는 것인데 여기 사울의 행동을 보면 남녀를 물어내. 아이들조차도 아마 물어냈을 거예요. 예? 네? 그 포악함이 어디까지 갔는가.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그런 태도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런 사울에게 이제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대제 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대관문 다메섹.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약한 240km니까 이제 서울에서 대전부터 조금 더 가는 정도 되는 거죠. 그 <웃음> 거기를 걸어서 열흘 정도 가야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다담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아주 번개와 같은 그런 빛이었습니다. 외형으로도 그래요. 이게 그냥 영적인 빛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놀, 빛을 보고 놀라고 할게 없죠. 그그그 그, 그 실제 그 빛이 빛처럼 보였어요. 그게. 빛이 비추인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응. 인간의 어둠에 갇혀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 공유의 빛을 비추면서 그 어미 앞에 자신의 참상을 볼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의인이라도 그 빛의 세계, 참빛의 세계를 보면 죽은 자 같이 되버리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뭐, 이제, 이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상,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런데 이건 못 봤는데 주변도 떠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그이큰 이상을 볼때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비어에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주님의 그 엄위하신 공의의 빛 앞에서는 아,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다 썩은 것 같이 되고 그 앞에서는 이 주님이 얼마나 그 엄밀롭게 임재하셨는가. 이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됐잖아요. 하물며 복음을 대적하며 그 포악함을 드러낸 자에게 이 빛은 번개와 같은 것이었어요. 루터도 이게 광야에서 그 번개 소리에 그냥 회심했잖아요. 그,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게 번개가 막, 막, 쫙 하나, 저 멀리서 어쩌다 소리 내리치는 걸 봐도 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가까이서 그게 졌다고 보세요. 그 번개빛이, 그다 기절하할 판이죠 기절을. 그 낙례와 같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어미가 사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두려운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도 그냥 빛을 잃고 그냥 죽, 이제 잠든 자 같이 되어버렸는데, 대적자 같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혹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 사울의 심리적인 변화의 묘사를 이렇게 한것 뿐이다. 실제가 아니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사월이 혼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렇게 겪고 썼다 그러면 그 그럴 수도 있지만 이목격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단순히 신비 체험으로만 몰아가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월이 자기 의식도 없이 기계적으로 도련이 이런 일을 당하여서 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꿈을 꾸도 지난 간밤에 희한한 꿈을 꾸도 그 식은 땀을 막 흘리거나 자신이 그그 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적인 체계, 자기 자기 철학,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런 도대에서 그, 그것과 반하는 어떤 일을 꿈속에서 봤다고 보지. 그 두려운 일을 겪으면, 뭐, 뭐, 뭐 어떻게 하,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여기서 빛을 보고, 단순히 빛을 보고 그냥 중, 중, 엎드러진 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토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싸웠던 인간성,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노출, 노출이 된 거죠.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서. 그걸 보게 된 거죠, 자신 그것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하는 짓이 그 가시 가시채에다가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제참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빛이. 빛이 이렇게 비쳤다. 이렇게 이제 요 본문에는 나오는데, 이 빛과 관련해서, 아 그리고 또 소리와 관련해서, 이제, 이제 뒤에 22장하고 26장에 보면, 이 여기에 그 기록하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소리는 들었고 빛은 못 봤다.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못 봤다. 빛은 못 보고 소리는 들었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 바뀌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도 좀 깊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